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1 7 번째 방송입니다 저번 주는 제가 상하이에 있어서 방송을 못하고 갔었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들 몇 가지를 좀 들려 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어느덧 성큼 여름 날씨가 다가왔는데요 그래도 아침과 밤은 선선하니까 좀 견딜만한 것 같아요 아직은 물론 조금만 더 지나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좀키고 살아야겠지만요 갈수록 무더워지는 여름밤 잠 못드는 이 시간에 새벽 0시 1분이 여러분들의 잠못 이루는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학생일 때 듣던 그 새벽녘의 편안한 라디오가 그리웠고 제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기로 원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라디오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요. 그런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은 뭐 특별한 노래 선정에 뭐 기준은 없고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들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가사가 너무 따뜻하고 음색도 너무 편안한 그런 가수죠. 윤나의 프로포즈 듣고 오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유나씨의 프로포즈라는 곡 듣고 왔어요. 이게 바로 전 앨범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해서 많은 분들에게 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틀어드렸고요. 다들 이 노래가 좋았기를 바랍니다. 어, 홍만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끝까지 같이 들 들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내 주신 사연들을 제가 이제 읽어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2주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어, 잠깐 가, 제가 상하이 갔다 왔던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상하이 제가 중국에 이제 처음 갔다 온 거거든요. 사실 홍콩은 이제 중국이라고 보기에는 좀 중국이 아닐 때 제가 갔다 왔거든요. 홍콩이 따로 이제 독립된 국가였을 때 다녀왔었고 지금이야 뭐 중국명으로 돼 있을 텐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뭐 다녀오긴 했는데 어쨌든 상하이 제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음 편견을 갖고 있었나봐요 그냥 중국은 왠지 관광으로는 가기 싫다 라는 소리를 아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 상하이를 갔는데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호 형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상하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상하이를 딱 도착했을 때그 도시에 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 하루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도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대도시를 좋아하는데 상하이는 정말 큰 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의 10배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크기라면 뭐한 도시가 경기도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뭐한 16개씩 있고 한다고 하니까 정말 크구나 중국이 정말 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제가 머물렀던 곳은 그렇게 넓은 범위의 그 상하이의 공간은 아니었어요 되게 시내에 있는 되게 관광지 라고 할수 있다는 관광지 쪽에 있었는데 아 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야경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숙소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하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식에 대한 좀 철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정말 좋았던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즈니랜드도 갔다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디즈니랜드 정말 좋아요. 어... 디즈니랜드 갔을 때 이런 귀여운 것도 제가 받게 됐고요. 너무 귀엽죠? 후예요 귀여워. 얘는 피글렛이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주토피아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친구 아세요? 플로우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친구 이 배지랑 그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갖게 됐어요. 너무 이제 행복했어요. 근데 저 캐릭터가 그렇게 많은 굿즈가 있진 않았고 조금 아쉽긴 했었지만 뭐 그래도 너무 좋았고요. 아 그리고 제 생일날 이제 보내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무실에 받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이제 집이랑 좀 멀어서 상암이거든요 상암 근데 오늘 제가 드디어 받아왔습니다 따란 요걸 보내주셨어요 이거랑 다른 것들도 좀더 있는데 와 진짜 선물에 이렇게 감동한 적은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이거랑 직접 만드신 쿠키도 이렇게 선물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편지랑 이제 요거 이 벽걸이 보내주신 분도 본인이 이제 연주하시는 팀에서 이렇게 녹음하신 CD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감사한 마음으로 네 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어, 벌써 제 생일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 제 생일 축하해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예쁜 선물 보내주셔서 또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쌓여있는 사연들 중에서 오늘은 세 분의 사연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제, 저번에 이제 보내달라고 했던 사연들이 꿈이야기였죠? 꿈이야기 네, 그래서 이번 꿈이야기들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유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배우님 안녕하세요. 아침형 인간이라 11시면 잠들어 버려서 매번 배우님 방송을 챙기지는 못하지만 챙겨드리려 노력하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입니다. 먼저 중국 잘 다녀오세요. 브이로그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잘 다녀왔고요. 브이로그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시덥지 않은 꿈을 자주 꾸고 바로바로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잘 기억하는 꿈이 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꿈인데요. 맞벌이하는 부모님 대신 저를 평생 길러주신 분이세요. 성인이 되고서도 돌아가시 전까지 30여 년을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았으니 어쩌면 제게는 아빠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는 저만 유일하게 할아버지를 꿈에서 만납니다 그것도 제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할때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꿈을 꿀 때마다 할아버지 꿈을 꿀 때마다 늘 잠에서 깨요 너무 생생해서 개인 sns에 비공개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매번 시간이 비슷해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요. 어, 올해 초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할아버지를 또꿈에서 봤어요. 그 언젠가 제가 기억하던 검은색 머리에 인자하고 환한 웃음을 짓는 모습이셨죠. 그렇게 잠에서 깨고 한국의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할아버지 두 번째 기일이라 성묘 다녀오는 길이라고.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바쁜 핑계 아닌 핑계로 할아버지 기일도 기억 못했던 손녀 꿈에 그렇게 웃으면서 나오신 건지 하... 그러대요. 그날 이후 출장 가서 목표했던 일들이 그런데요. 그날 이후 출장 가서 목표했던 일들이 90%는 이루어졌어요. 그렇기도 쉽지 않은 거라 했더랬죠. 생전에 늘 본인보다 가족들을 먼저 챙기시던 성품이 돌아가셔서도 그대로 보이시나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아주 아니라면 그건 또 너무 슬프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꿈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중국 잘 다녀오시라는 말에말 끝에 붙여본 긴 이야기였습니다. 네, 유진님이 보내주신 꿈이야기 잘 들어왔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해요. 아마도 유진님 기억 속에는 알게 모르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항상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장이 돼 있는 거겠죠? 어, 그러니까 꿈에도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꿈에도 찾아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저도 저희 할아버지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도 할아버지 엄청 좋아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월드컵이 끝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정말 가끔 정말 가끔 할아버지 꿈을 꾸는데 네, <웃음> 많이 보고 싶네요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저를 많이 예뻐하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후, 가끔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음. 좋은 꿈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할아버지 생각 잠깐이라도 또 하게 되네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웃음>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도 꾸신 꿈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역시 꿈이라는 게 이게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되게 현실 같은 꿈들도 있지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꿈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꿈을 꾸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사연은 김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빠 안녕하세요 꿈사연보냅니다 저는 평소에 말도 안되는 꿈을 되게 자주 꾸거든요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총이나 칼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집이나 차에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해서 필사적으로 막거나 뭐 좀비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꿈도 꾸긴 해요 왜 이리 기이한 꿈들을 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아무튼 그래서 가끔 기분좋은 꿈을 꾸면 기억하고 싶어서 일기장에 적어놓기도 하는데요 오빠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주 사연 키워드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번주 사연 키워드가 꿈이라는 말을 듣고 일기장을 찾아봤어요 이게 2018년 3월 13일 화요일의 꿈이에요 엄청 높은 돌로 된 산같은 곳의 꼭대기에 성이 있는데 겨울왕국에 나오는 것과 같이 비슷한 그런 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아름답게 반짝이며 따스한 느낌이 있었고 그 주변의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엄청 꿈속에서도 황홀감이 넘칠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두운 불 같은 느낌의 무서웠던 것도 보였었는데 꿈이 뭔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음, 신과 함께 영화 같았어요. 잠시 깨고, 잠에서 깨고 잠시 내가 천국을 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격스러웠답니다. 네. 이렇게 꿈이야기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에 자필로 쓰신 일기장 사진 내용을 일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그 내용들이 좀 적혀있고요 근데 생각하신 것보다 악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악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어, 겨울왕국에서 본성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상하이 디즈니 랜드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디즈니랜드 며칠 전에 다녀온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는데 사실 제가 디즈니의 빅팬은 아니지만 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접해온 그 디즈니의 많은 캐릭터들과 그 테마들이 눈앞에 이렇게 구체화돼 있으니까 오 어, 정말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인기가 많은 그런 애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즈니 성에서 이제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쏴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노래 나올 때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때 되게 저도 모르게 설레었던것 같아요 그 만화를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어, 내가 이거를 이 정도로 좋아했었나? 하는 생각은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디즈니랜드에 가서 그걸 보니까 오... 좀...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디즈니랜드를 갔던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예요 10살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LA, LA에 l a 이모가 살아서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는데요 음, 거기서는 사실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기억은 안 나요 그래도 뭐 좋았던 기억이긴 하죠 뭐 여러가지 타거나 이러진 못했는데 그냥 구경하고 돌아다닌 정도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그 캐릭터들과 테마들이 눈앞에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정말 색다른 느낌이었고 이제 디즈니의 빅팬들은 왜 그렇게 디즈니랜드에 가면 막 환장하는지 <웃음> 알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놀이기구들이 익사이팅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되게 막. 어, 무섭다거나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여기는 놀이기구가 주가 아니라 그 테마파크구나 테마파크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디즈니 팬분 또 계시네요. 디즈니 팬분들이라면 정말 속된 말로 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갈 만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제가 굿즈를 뭐 사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걸 어떻게 또 그냥 지나치나요? 귀엽죠? 음 응? 귀여워 제가 풀을 진짜 좋아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 제가 핸드폰 케이스도 이제 클로하우저가 그려진 걸로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아 이걸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 중이라 핸드폰 두 개가 다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너무 아쉬워 정말 귀여운데 나중에 어 브이로그 올라갈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올리든가 아니면 인스타에다가 한번 업로드를 해서 보여드리든가 할게요 진짜 귀여우니까 꼭 자랑하고 싶어요 두 번째 노래 듣고 올게요 음, 사연을 두 개나 듣고 왔으니까 중간에 좀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 두 번째 노래는 이 노래도 되게 오랜만이실 거예요 G-Dragon 피처링 김유나의 Missing You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쥐드래곤 그리고 김유나 오브 자유리, 자우림의 자미싱뉴 듣고 왔습니다. 아, 그쵸. 정말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도 몇분 계신 것 같아요. 아, 주호님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세 번째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사연은 꿈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친구,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서 위로해주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한번... 아이고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신민철오빠 검색해보고 오, 너무 동안이셔서 25살 정도라 알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같이 사연을 들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책에 보면 물건은 이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반대로 하지 마라 라는 글귀가 있어요 제 친구가 믿었던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는데 이 상처로 벌써 두 달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요 친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인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라 상처가 많이 큰것 같네요 제가 책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보낼게요 길지 않으니 시간 되시면 제 친구를 위해 꼭 읽어주세요. 제 친구 이름은 캐서린 소영입니다. 인스타 잘 하진 않지만 유튜브 홍보 할게요. 상하이 여행 잘 하고 오세요. 물건은 이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반대로 하지 마라. 존 파웰, 믿음의 눈으로 중에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1 0명 안팎의 고민 상담 요청이 오는데 대부분의 인간 관계에 대부분 인간 관계의 어려움 앞에 부닥친 분들이 많았다. 그분들의 이야기만을 들어서는 상황을 100%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갈등이 생기는 상대방의 공통점이 있었다. 내가 오해를 하는 것은 네가 믿음을 깼으니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오해를 받는 건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쨌든 간에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일방통행을 한다는 사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고, 이미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본다. 또는 대화를 통해 먼저 사과를 해도, 겉으로는 사과를 받아들인 척하고, 다시 험담을 하고 다닌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한 건지,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려서 본인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날이 오면 분명 수치스러울 것이다. 멀리서 개가 짖는다고 같이 가서 짖지는 않는다. 나를 모르고 대하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려니 하자. 거짓된 소문이 귀에 거슬릴지언정 당신의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면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겠다. 이미 한번 당해봤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않는가 네세 번째 사연 듣고 왔습니다 kkkkkk599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아, 친구분이 어떤 좋아하는 분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면 정말 많이 속이 상하셨나 봐요. 정말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분이 주변이, 주변에 계시니까 같이 사연 들어주시고 힘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 글의 마지막 글귀가 사연을 받는 친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당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않느냐. 이미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본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너무 아픈 건 알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좀 이겨내야 이런 시간들도 잘 흘러가고 상처도 잘 치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잘안될 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겨내셔야죠 그러니까 힘내길 바라겠습니다 어, 요 근래에 그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들에서 유미가 밥이랑 헤어졌거든요. 아, 이게 스포라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을 줬다가 다쳤을 때 기분은 저도 진짜 10분 이해하고요. 기분을 저도 잘 알지만 그리고 그게 벗어나, 벗어나고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 정말 이해 많이 하지만요. 그렇다고 나만 계속 힘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힘들어하는 본인을 꼭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친구분처럼 당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대세요 힘들 때 이런 친, 친구분들이 당신의 마음을 보듬어 줄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조금 기대서 쉬고 슬프면 울기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사연 보내주신 새벽 영실군 청취자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인스타 질문 답변을 또 받아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스타 질문 답변 보내주신 것들 읽어 드릴게요 깡YJ91님 사람 잘 대하는 방법이요 싫은 사람도 웃으면서 어 저도 저도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웃는 연습을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싫은 사람도 웃으면서 대하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같은 분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손가락이 예뻐지는 방법은? 어 근데 저는 손가락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손가락을 이뻐지게 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손 예쁜 사람들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네제이원님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어 그거는 아직 메이크업 안 지워서요 머리도 안 풀어서요 아 m 조진님 I don't understand a thing 아 외국분이신가봐요 어, That Korean means ask me any question 질문해달라는 소리였는데 다음에는 제가 영어로도 써놓을 테니까 영어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 영어 그래도 선생님한테 배워서 좀 잘해요 <웃음> 잘해졌어요 옛날에 입도 뻥금 못했는데 네 다음 분입니다. 엠버 97님, 형 보고 싶어요. 누구시죠? 누군지 알면 나도 보고 싶을지, 안 보고 싶을지 알것 같아요. 네, SK82월 보이 51, 아, 스케이터 보이 51님, 이상형은... 이상형은... 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드리긴 어렵네요. 네, 사라 부인님, 텀블러는 찾았어? 아... <웃음> 정말 끈질기네요 내가 찾고 따로 인증할게 미안해 진짜 너무 바빴어 2주 동안 네 다음입니다 지영님 오빠는 왜 모든게 완벽하죠? 그러는 지영님은 왜 모든게 완벽하죠? <웃음> 감사합니다 어, 아쟁은김님 어, 김은님이시군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 한식은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그리고 그 외에는 피자가 제일 좋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민영님, 햄체면 이거 저번 주에 누군가 물어봤거든요. 저 저번 주에 누군가 물어봤어요. 단품으로 와퍼 주니어 2개입니다. 세트 아니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 올려주셔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어떠세요? 저한테 궁금한 게 예전에는 되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요새는 방송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딱히 궁금한 게 없어지셨나? 싶을 정도로 질문이 좀 줄어들었어요.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봐주세요. 자, 이제 저희 새벽 0시 1분의 마지막 코너죠. 만화추천방 바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bgm을 돌려막기로 쓰고 있죠? <웃음>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상가 구석진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만화추천방입니다 이번주에 소개해드릴 만화는요 어, 오늘은 웹툰이나 그냥 일반 만화책보다는 애니메이션 추천을 좀 드리려고요 넷플릭스에서 얼마전에 다시 서, 어,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이미 많이들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인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오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만화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류보안계획이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14살 소년소녀들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게 되고요 에반게리온이라는 이제 대사도 메카닉을 타고 사도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만화 자체가 굉장히 심오해서 제가 온전하게 말로 잘 설명하기가 어렵긴 해요 이게 들어가 있는 철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고 아직 저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캐릭터들의 상호작용이나 대화 같은 것들이 정말 수준이 높고 깊습니다. 이 만화를 보다 보면 그 인간 본성의 아주 바닥까지도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가끔 볼때좀 불쾌하다는 감정이 들 정도인 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인간의 추하고 나약한 면들을 만화 속에서 아주 잘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인 이카리신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걸 수도 있고요 어, 지금보다 나이가 좀덜 들었을 때 에반게리온을 봤을 때는 그 주인공 이카리신지가 굉장히 답답하기만 했는데 요새 와서 다시 보니까 참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극장판들도 참 여러 편이 나왔는데요 아직 극장편의 마지막 편인 다카포가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야기를 완결짓기 참 어려운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음, 그런 어려운 내용인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게 기다리는 사람, 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습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좀 애가 타기는 합니다 이게 정말 좋아하는 애니지만 제가 온전히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들 그냥 한번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설명드리기 어려운 만화인 에반게리온 혹시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아마 9 5년에 만화가 처음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오래됐죠. 그래도 뭐 아직도 이렇게 재밌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오늘의 만화 추천방 추천만화 신세기 에반게리온 이었습니다 네오 BGM이랑 딱 맞게 노래가 떨어졌어요 네이 만화 다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천하는 게 약간 의미가 있나 싶긴 했는데 제가 오늘 넷플릭스로 다시 보기 시작해서 어,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보실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 곡을 좀 듣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은요, 어, 스웨덴의 그룹입니다. 더 월스톤스라는 그룹이고요. 어, 제목은 인썸니아라는 곡이에요. 제가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 컬러링이었던 노래인데,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H글로리킴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새벽 0시 1분에 17번째 방송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상하이에서 잠깐이라도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과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것 같지는 않네요 저만 그런가요? <웃음> 근데 상하이를 갔다 온그 주부터 이번 주 내내 저는 쉴 틈이 없었어요 이게 바쁜 것도 좋지만 하루 정도는 음. 점심때 정도까지 민기적 때다가 일어나서 게으름을 부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또 그러면 아,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이런 거 보면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를 좀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모로 생각이 좀 많아지는 요즘 이네요. 어, 여러분들의 잠을 설치게 하는 어떤 고민들이 있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모두 여기다 털어두고 잠자리로 돌아가세요. 이게 그러려고 만든 방송이거든요. <웃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꿀잠을 위해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면을 위해 이제 불 끌게요. 다들 잘자요. 그리고 고마워요